야김도윤 왜? 왜톡 씹냐? 톡했어? 수학 내일까지로 바뀌었으니 오늘 꼭 해라 아, 이걸 왜 지금 말해? 그래서 어제 톡했잖아 네가 지금 읽은 거지? 이런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지 그러게 왜 톡을 안 보냐? 너가 도 잔소리하니까 너톡 알람 꺼놨거든 뭐? 아 망했다 에휴... 이따 보여줄게 혜연 도요 너네 수학 다 했어 아니 내가 보여줄까? 진짜? 응 누구랑은 전혀 다르네 어? 어쩌라고? 이게 진짜? 아, 아, 아, 이게 진짜! 괜찮아? 야. 오... 너 효정이랑 뭐 있어? 어제 밤새 톡을 했지. 썸타냐? 그런듯하다. 효정이 좋아해? 효정이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? 너말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아니야또 뭐, 잔소리 하려는 거지. 아니, 어휴, 효정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. 그럴 애가 어떤 는데 아썸 탄다고 밤새 톡을 한다던지 걔가 원래 막 목적이 있거든 야! 너 지금 효정이 뒤따마 하는 거? 아니 난 너가 걱정돼서 걱정? 이게 무슨 걱정이냐 질투지? <웃음> 너나 좋아해? 뭐? 질투 맞잖아 그니까 괜히 뒷따마 나하고 야... 아니거든? 나 효정이랑 중학교 같이 나와서 좀 안단 말이야 너도 나의 매력에 빠진 건가? 아니라니까 미안하지만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. 미안. 그냥 죽어. <웃음> 어 효정아. 이거 먹어. 이게 뭐야? 너소세지 좋아하잖아. 세일하길래 한 박스 사왔어. 진짜 효정이밖에 없다니까. 밥은 먹었어? 먹었는데 또 먹지 뭐. 와 이거 소세지 진짜 맛있다. 너가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귀엽다. 진짜 왜 시비냐? 혹시 일요일에 약속 있어? 쟤랑 영화보기로 했어 그래? 나 너한테 할말 있었는데 다음에 해줘 야 어? 나 일요일에 약속 생겨서 영화 못볼거 같다 갑자기? 둘이 봐 고마워, 헤연아 오래 기다렸어? 아니, 나도 방금 왔어 오늘 재밌었다, 그치? 응 근데 그할 얘기란 게 뭐야? 아... 그거? 그게... 어? 이 반응은? 나 사실 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 고백? 그래? 마음을 숨기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힘들었겠다 괜찮아 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거든 사실... 나도 너 좋아해 나 민규 좋아해 방금 흑백이 됐던 거 같은데, 뭐지? 아, 암튼, 너 민규랑 절친이지? 너라면 나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도와줄 수 있어? 그, 그럼! <웃음> 아니 나한테 맡겨, 민규네 밥이거든 <웃음> 고마워, 네가 짱이야 <웃음> 그럼 내일 봐잘 <웃음> 가, 친구야 하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야, 야, 야, 괜찮아? 야, 야, 찮아 야, 야, 김도윤, 야, 야, 야, 야, 괜 야, 야, 야, 야, 야, 괜찮냐? 나 이제 나쁜 남자 야, 거 야, 야, 야,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. 상처받아. 야, 그만해. 느끼해. 그래, 웃어라. 난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영혼, 남의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. 도연아, 안녕. 어, 안녕, 혜정아. 아! 그, 이거 민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. 이거 보고 민규랑 얘기하면 걔가 좋아할 거야. 아, 진짜? 고마워. <웃음> 잘 가.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. 음. 아유 호구. 하지 마. 완전 호구. 하, 하지 마. 완전 한심한 호구. 하지 말라니까. 나 사실 전부터 너. 어? 전부터 너 한테 여소 좀 해달라 그럴걸 왜그 생각을 못했지? 맞네. 어? 그냥 죽으라니까. 아. 야! 너내말 받았을까 여기서 해주는 거다? 어? 야 약속! 야!